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노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3조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를 살펴보면 첫번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인 경우 두번째 정기공사업법에 따른 정기공사인 경우 세번째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인 경우 네번째 소방시설공사업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다섯번째,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 공사인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들 공사 중에서도 공사 금액이나 공사의 형태에 따라서 가입 대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번째, 공공공사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 그 중에서도 정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또는 도급계약일이 2020년 5월 27일 이후인 경우 그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또는 도급계약일이 2020년 9월 8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이 2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신청 또는 사업계획승인 입찰공고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세 번째, 민간공사 공사 예정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그 중에서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인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또는 도급 계약일이 2020년 5월 27일 이후인 경우 그외 건설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또는 도급 계약일이 2020년 9월 8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